제가 그날 수술 끝나고 이제 나와서 눈을 이렇게 좀 누르고 있으라는 거예요. 제 다음 찾자로 남자분이 들어가셨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옆방 수술 끝나고 나와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눈 대고 있는데, 처음에는 멀쩡하게 말씀하셨어요. 아, 여기 누우면 되나요? 아, 네, 어쩌고저쩌고. 갑자기 마취가 됐는지, <웃음> 막, 에에에, <웃음> 하이와이. 엄청 그냥 길바닥에 누워서 막 집에 가기 싫다고 하는 사람들처럼 아시죠? 그게 병원에 다 들려 근데 그래서 그런지 그분이 그럴 때 제가 너무 궁금해졌어요 약간 그 찰나의 그마치 순간에 내가 뭐라고했을까 나도 저분처럼 개성을 질렀을까? 안 돼... 요지말뭐 되게 느리고 이상한 좀 그런 말투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되게 궁금했어 애들이 일찍 왔으면 그걸 녹음해놓을걸 내가 이상한 헛소리를 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저는 일어나면 모르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내가 헛소리를 했으면 알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 부끄럽잖아요 무슨 말 했냐고 물어봐도 나쁜말 했어도 말 안해주겠죠 욕했다고 해도 어네 아까 마취 하셨을 때 저희한테 쌍욕 하셨어요 그렇게 말안 해주시잖아 그냥 잘 주무셨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지 하나의 걱정은 또 그런게 막드는거예요 사람이 평소에는 그런 생각 안 하다가 마취를 딱 하려고 할때 반수면 상태니까 막 말을 하잖아요 근데 한 절대 하면 안될것 같은 말들을 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되면서 갑자기 그런 말들이 머릿속에 떠올라 19금 얘기라던지 욕설이라든지아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들면서 그런 말이 머릿속에 계속 떠, 떠오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걱정이에요 뭐라고 했을지 예를 들면 야너 돌팔이 아니야? 제대로 할수 있어 임마뭐 이런 거라든지 최근에 그 뽀뽀가 그 영상 올라가고 나서 약간 그런 생각도 했지 야한 말을 하면 어떻게 할까 그럼 나 너무 난감스러운데 이 사람이 제정신 아닐 때는 이런 사람이구나 싶고 <웃음> 나는 핑신새끼 라고 얘기했을 거 생각하니까 너무 웃기다 나 핑신새끼예요 핑신새끼 핑신새끼인데? 나 핑신새끼인데 핑신 핑신 핑신 새끼. 핑신 핑신 막 그래서 왜 마취에서는 자기가 뭔말한지도 뭐 몰라 그니까 러 그때 내가 막 그러고 했을지도 모르잖아요